아니, 돼지 비기 맛이나요? 뭐지 삼겹살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 맛이네요 뭐지 돼지 네. 감자 네. 네. 관리를 하죠? 한때 해봤죠? 엄청 열심히 해요 며칠 전에 피자 먹었고 다시 리셋했어요 저 106kg였거든요? 91kg예요 8 8 찍었다가 다시 살쪘어요 저는 근데 마른 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네. 야나 바꾸자 제발 야야나 <웃음> 바꾸자 때가라 줄고 우와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소만 곤약 팝콘, 빠밤. 요즘 다이어트 식품엔 무조건 곤약. 웬만한 거다 있잖아. 그냥 제가 사랑해요. 어떤 포인트 의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그 말캉말캉한 식감. 이거 보면은 우리 인간의 치아를 확대한 모습 같기도 하고. 아그러네 네, 그렇죠. 음 되게 익숙한 맛인데. 팝콘 맛은 아닌데 우리가 솔직히 가면은 마카롱 주잖아요. 그 맛이 그냥. 곤약 뻥튀기어뻥튀기 어, 뻥튀기. 이런 뻥튀기. 이름이 더잘 어울리는데? 완전 밍밍해요. 진짜 안 달다. 덜 달고 입에 더잘 붙어요 나같이 다이어트 하는 도중에는 단걸못 먹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 맛이 아주 잘 느껴져요 자, 20g당 60칼로리예요 그럼 300g당 얼마겠어요? 900이요 아, 이렇게 빨라요?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계산기가 있나?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이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게한번 뜯으면 뚜껑을 못 닫습니다. 이건. 작업하거나 뭐 컴퓨터 게임하면서 먹으면 이거 다 먹겠는데 다이어트 식품이니까 한통다 먹어도 돼. 해서 900칼로리 순삭할 것 같은 인간 사료 같은 느낌이에요. 맛은 나쁘지 않은데 이걸 다이어트 하고자 하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팝콘을 정말 먹고 싶은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팝콘 맛이 안 나요. 팝콘을 생각하고 사면 은 정말 너무 실망하지 않을까 아니면 cgv 가가지고 팝콘 시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500원 줄 테니까 직접 주세요. 와 개꿀! 맛 대비 칼로리가 아쉬워요 좀 아쉽습니다 오. 오! 자그 다음은 카카오틴 다크인데요 어, 프로틴 할때 카카오틴 그거 어느 유인가요? 초콜릿 맛의 프로틴인 거죠 요즘 이런 프로틴 초코볼 엄청 많더라고 입가 좀 작게 들은 거예요 좀더 음. 많이 들어 있어요 당류는 0g이에요 나쁘지 않네요 그거 같다 카카오 96? 그 99% 그거 어. 일단 확실히 다크 초콜릿의 그 다크한 그런 쓴맛이 처음으로 느껴지고요? 어그 맛이야 그거 좋아하면 이거 좋아 어, 어. 안에 채소맛 나요 와 채소맛이 느껴져? 어. 쑥 같은 느낌 어? 야 그냥 쑥 있으면 대박 아부 어, 단백질 맛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이건 진짜 호불호가 갈리만 한게 그러니까 역해요 그러니까 초콜릿 아 맛이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너무 이해 못 했어 음. 일단 칼로린는 134칼로리밖에 안 되고요 다크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대체용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 아니야? 음. 처음 봐요 신기하게 생겼다. 뭐야? 이건 블랙 사파이어라고 포도예요. 포도를 안 먹는 이유 중 하나가 씨 때문에 안 먹거든요. 근데 네. 씨가 없어. 너무 맛있어. 오, 달달한 포도예요. 형소보다덜 써요. 어, 현대료. 진짜 맛있다. 맛있다. 식감 음. 되게 좋아. 대추 방울 토마토 먹는 식감. 어, 과일을 먹으면 이건 단게 아니니까 살이 안찔 거야라고 하잖아요. 다 쪄요. 다른 거에 비해 덜 쪄요. 그래서 단거 먹고 싶으면 이런 거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어 너무 맛있는데 이게 뭐라고 사파이어포도 사포 축구 기술 중에 사포라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공 있잖아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아, 네. 공 있잖아요 그니까 주로 이제 남미 쪽 축구 선수 뭐 남미 뭐 브라질이나 뭐, 아르헨티나 그쪽 선수들이 잘 쓰는 건데 그대로 그냥 넘기면 됩니다 이게 사포라는 기술이야 양정원의 사포라게끔 맛이 넘치는 맛그 과일의 청량감도 있고 뭔가 식감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이건. 스키니 페그. 마른데? 돼지예요. 아, 내장 지방. <웃음> <웃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많이 광고를 봤을 거예요. 음, 엄청 유명한 거. 이거랑 하나 더 있잖아. 맞아. 라라스윗. 일반적인 아이스크림보다는 칼로리가 적은 편이 맞아요. 330 칼로리. 한 2, 30% 낮은 거예요. 나쁘지 않데? 은 그니까. 좀 가볍게 먹고 싶다고 하면 이거 많이 구매하시는데 그냥 작은 아이스크림 먹으면 돼요. 그냥 얼음을 먹으면 돼요. 칼로리는 뭐다? 살이다. 맛 맛의, 맛의 척도다. 아. 아 우리는 스키니피그를 먹고 있습니다. <웃음> 가바 음, 감쪽같아요 그냥, 그냥 시중에 파는 일반 쿠키 크림이랑 거의 없니다 맞아요 뭐가 다른지 사실 모르겠어요 아, 돼지 비기 맛이 나요? 뭐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것 같아 아니 근데 그래도 맛있는데? 이맛 정도면 진짜 저라고 먹지 삼겹살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 맛이네요 왜지? 왜지 감자 대박 아이스크림 진짜 먹고 싶을 때 티스푼 알죠? 요만큼 씩떠지거든 <웃음> 그렇게 나눠서 먹으면은 나름 음. 만족해요. 네, 실제로 아. 그런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아. 어린이 숟가락 먹는다든지 아니면 숟가락이 구멍 이 뚫려 있어요. 그런 게 진짜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움 돼요. 단백치는이 그램이잖아요. 그냥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한 다이어트 수단인데 이걸 먹을 바에 그냥 얼음을 먹거나 얼음 형태의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고드름? 폴라포? 폴라포 이거 120ml가 90칼로리거든요. 그 아이스쿨이라고 복수가맛 먼저 알죠? 아이 알죠, 알죠. 그거 6칼로리예요. 오오오오오오. 근데 이거 이름이 스키니 피그여서 결국은 돼지라는 걸까? 이거 개발자가 한국에 있어요. 다이어트 식품으로서 개발을 했는데 이제 횟집 사장님들이 많이 쓰죠. 아, 횟집 아저씨가 못 먹게 하던데 나한테? 어릴 때 항상 의문이었죠.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어허 네. 먹는 거 아니야! 이거를 당면아 시킬 수 있어요. 베이킹 식소다를 넣어가지고 당면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넣어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대로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요. <놀람> 여러분! <놀람>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맛이 없어요 <웃음> 맛이란 게 없어요 먹을 수 있는 식품이 100g에 6칼로리예요 100g당 6칼로리? 이거 먹어도 칼로리가 없어요 어때요? 맛없어 써요! 그리고 식감이 톡톡 터지지 않아? <웃음> 맞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제 몸에 연가시가 들어가는 것 같아 요 이거 먹을 바에는 그냥 양배추 먹어 천사채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드레싱 소스에 이제 버무려서 먹는 거래요 소스를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소스 맛만 나요 오잘 먹는다 오잘 오, 먹어 음. 소스 맛 즐기면 은 먹어도 돼요 그 홍대에 미스 젓발 가잖아요 그럼 이걸로 만든 마요네즈 샐러드를 줘요 아 알아요 아 걔가 여기로 있는 애구나 네 그게 이거예요 아그 뭔지 궁금했는데 이거구나 나이트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고약을 먹겠다 고약 맛있는데 차라리 그런 선택을 많이 하죠 아 이거 먹을 바에 그냥 굶을래요 아 알겠다 이거, 이거 먹는 거 아닌데 어제 회 시켜 먹었구나 어제 회 시켜 먹었죠? 오! 오, 예리해! 아싸, 아싸. 맞지? 어. 저는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해서 밍밍한 맛만 나요. 이고 싱거울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맛이 하나도 없네요 네, 다이어트 할 때는 아주 쉬워요 그냥 덜 먹고 운동하면 되거든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먹는 것만 잘 먹으면 살이 빠져요! 어, 맞아요, 맛 찜닭 먹으면 살 뺐어 치코바 치킨 먹으면서 살 뺐어 아, 진짜야! 그거 두개 먹고 살 뺐어 난 근데 살이 빠지더라 맞아! 치팅데이 꼭 지키시고요 그 땡겨쓰시면 안 됩니다 맨날 땡겨쓰잖아 정 해. 진짜 도움되는 건 뭐냐면 당신의 의지요. 노력의 결과가 아름답길 바랍니다. 다이어트 식품 알아보기 네. 대 성공! 어. 여러분 다이어트 하세요. 아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